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솔라이터 스무살입니다 스무살에 다시 스무살 첫번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구입해서 먹는 과자는 무엇인가요? 저는 뽀또, 오징어 땅콩, 포테토칩, 감자류, 약간 요런 것들 좋아합니다 콤럼볼, 얼려서 먹어맛이어요 첫번째 과자가 왔습니다 포테토칩 육개장 사발면맛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최애 두 개가 만났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제가 공복이라 음. 어. 처음에 먹었을때는 일반적인 포테토칩같은데, 고자칩같은데 라고 느끼는데 많이 먹으면은 양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에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감자칩 먹고 육개장 스프 이렇게 털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별로 사먹고 싶지 않습니다 뜯다가 반이 날아간 상태에서 그냥 밥만 넣고 부셔먹는 그런 맛입니다 와 진짜 싫어 이거 어지고렇게 땅콩이래요. 아손 이미지가 이렇게 막팍 땡기나 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일단 냄새 오. 근데 진짜 좋은데? 어뭐 어. 이거 냄새가 일단 냄새 진짜 좋아요. 약간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를수있는 땅콩 감이라고 <웃음> 굉장히 딱딱하고 진짜 이빨 날라갈 것 같은 그런 과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요즘 사라진 것 같은데 뭔가 그거의 재림 같은 느낌이다 음. 모양은 치즈볼가 생겼어요 치즈볼 음. 신기한 맛이에요 어, 냄새에 느껴지는 기대하는 맛을 1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잠깐. 그 오징어 땅콩 있으면 오징어 땅콩 이제 그 겉, 겉에가 되게 짭짤하잖아요 되는그 겉에가 약간 매운 오돌도돌한 애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땅콩이랑 만나는 느낌? 어쨌든 그 아이는 냄새랑좀 다른 맛 고런 느낌을 드셔보십시다면 한번 꼭 사드시면 좋습니다 자 꽃게랑이고요 청양고추맛 오, 얘는 좀 땡긴다 청양고추 진짜 좋아하거든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맛 칼칼하게 매운 청양고추맛 오! 오! <웃음> 와짱 신기하다 이걸 딱 열면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청소년분들은 모르겠는데 전나의 또래는 그러면 옛날 어머니가 고추 말려가지고 그 빨간 고추 말린거 이렇게 포대자루를 탁 내려 놓을때 탁 나는 그 냄새 있어요 진짜 아그 약간 외할머니 생각이 나면 어, 근데 맛 색깔은 그냥 되게 오히려 연하네요 이거 맵고 이거는 매력있어요 맛있어요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거에요 매운걸 아예 못먹는 분들은 땀날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기분 별로 안나쁜 매운맛인데 꽃게랑이 저렇게 콜라보를 되게 잘하네 매운거 먹고싶을때는 먹으면 약간 맥주안주 이런것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매운거 다음에 드시면 좋을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헛개로 깨초코? 진짜 특이하다 이거 헛...헛게로 깨초코 그러니까 헛개로 깨라는 것 같아요 헛개로 술을 깨라 확실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맛이냐면 초코 우유보다는 뭔가 약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헛개의 맛은 안 나고 우유 급식이 나왔어 나는 흰우유 먹기 싫어 내잘 사는 친구가 제티라고 초코를 끼고 있어요 그거를 먹는데 얘가 두개 싸웠는데 지가 찐하게 모르고 한개 반을 넣었어 근데 내가 그 반만 얻어가지고 넣어서 먹는 느낌. 음. 제티 친구 거 남은 거한 느낌. 커피술을 음, 차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자칩인데 봄이 덮밥 맛이래요. 생선 덮밥 같은 맛이겠죠. 음? 음? <웃음> 냄새는... 생선 냄새가 나요. 약간. 손소 냄새가 나요, 진짜? 약간 고등어 껍질 냄새? 아, 진짜로. 고등어 껍질만 벗겨져 는 상태에서 그 껍질을 맞는 냄새 정도? 우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도미 덮밥 맛이 나는 것 같아. 오, 난 도미 덮밥 안 먹었지만 도미 덮밥 먹으면 이 맛일 것 같아, 진짜. 우와. 팥맛 나요. 약간 탄 거. 잘 내는 것 같아, 이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뭔가 생선덮밥 같은 그런 맛이다 음. 제가 오늘 되게 어, 비싼 음식을 많이 먹네요 도미덮밥도 먹고 지금 랍스터를 먹네요 랍스터 랍스터 와사비 샌드 이건 랍스터 아몬드 자 야무지게 뜯어서 일단 저 요런 류의 과자 되게 좋아해요 약간 롯데 샌드나 뽀또 막크라운 산도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탁 뜯었을 때 4개가 들어있겠지? 어, 6개. 예상치 못하는 행보 얘는 약간 방구 냄새가 납니다 <웃음> <아닐까? 웃음> 와사비랑. <웃음> 음? 오! 아! 우와.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체크에다가 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비슷해요. 와사비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벌칙당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랍스터 아몬드 어? 연연히 방구름이 잘안 오! 이건 약간 냄새에 랍스터 냄새가 나요 진짜! 오 맛있다 이거 랍스터 맛 약간 근데 랍스터 한번 먹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런 이유 조금 그건 있어요 약간 질린다 약간 물려요와 되게 힘든데요 이 입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막. 아, 아까 부터 지금 스터랑 뭐, 와사비, 청양고추 싸우고 가지고 이제 끝난 거죠 특이한 맛 순서대로 과자 순위를 매겨주세요 예예 1등 예, 도미덕와 이거는 고등어 껍질의 향을 느끼고 싶고 그 맛을 느끼고 싶다 요거 요거 특이하고 예 왜냐면 진짜 모르겠어요 고로케 그렇게... 예와사비야 방구 냄새 적절한 콜라보. 근데 되게 와사비를 잘 담은 것 같아요. 얘, 생각보다 아몬드랑 먹었을 때 진짜 랍스터의 맛이 좀 느껴졌어요. 육개장 사과면. 얘는 보고 부셔먹는 느낌. 마지막 얘인데, 왜 특이한, 특이한 게 꼴등이냐면 얘는 그냥 요 느낌이 좀 났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딱 봉지 받았을 때 그냥, 그냥 이런 맛이겠지 한 나, 맛이 좀 났어요. 마지막으로 이류한 과자의 맛을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네. 고반주를. 네. 자, 도미밥 맛을 노래로. 음. 음. 미 도미, 도미밥도미밥도미밥 도미 도미 도미 도미 도미 도미 도미 자, 도미 덮밥 자, 도미도파. 도미도 애서 익숙한 향기와 엄마가 해주시던 고등어 껍질 냄새가 신기해 신기하다 엄마의 고등어 껍질 맛을 맡고 싶다면 꿈이 돋던 맛 근자 집을 드셔보세요 역시 가수 스무살네 자, 이로써 지금 음, 특이한 과자류의 리뷰를 마쳤는데, 처음 하는 리뷰여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좀 여러가지 재미있는 컨텐츠로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찬란한 스 숨살처럼.